모델 스케일 이거 키 커지는 건가? 오보이 됐어! 자 이런 식으로 시트를 이용해서 제가 커질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최대한 크게 하면은 어? 혹시 엘든링 아시는 분 라단 가자! 필멸자들이어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거 권총입니다. 아니 샷건이에요 샷건. 이거 권총보다 딱밥이더쎄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? 몰바 인임마 빨리 가임마! 어 가자! 지금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휘날리는 것을. 볼 수가 있습니다. 말들아, 힘내! 말들아! 어, 이래야! 아이, 오우 왜! 안 돼! 이런, 살짝 말이 죽었어요. 사이즈를 0.1로 하시면은, 여기 지금 안 불거든요? 여기 지금 제 캡터가 있어요. 근데 인간적으로, 엇!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인간은 살려줄 필요가 없다. 출발한다, 필멸자들이여! 아아아아 만약에 누군가 따라온다? 그러면 자비없이 총알 세리를 퍼볼겁니다 가자! 가자! 가자! 지금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지 모르겠는데 말 속도가 새보다 빨라요 이마령! 자 체크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여기 미션 클리어 아, 이분한테 죄송한데 잠시만요 그냥 가면 재미가 없죠? 어,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은 저희 사이가 훨씬 더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, 지금 어깨가 살짝 낑기는 것 같은데 괜찮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털리게 생겼어! 안돼! 가자! 아우! 아우! 아우! 마이 아, 갓! 쉿. 아 지금 습격을 당했고요 저 친구들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잇! 아. 1인칭! 이런! 나쁜! 소인족들! 이런! 나쁜 소인족들! 잡아! 잡아! 나이스! 나이스 샷! 아잇. 에잇! 에잇! 이리로 와. 이 녀석은 이따가 어? 저녁으로 써야겠군요. 어?